엄마하고 같이 양말 좀 개자 엄 오빠 양말 두, 엄마 갤 테니까 두부가 좀 도와줘 도와줄 거야 <웃음> 오빠 양말 개자 두부가 도와줘 두부 좀 도와줘 엄마 응? 두부가 도와줄 거야 양말 개는 거 도와줄 거야? 뭐? 너 배고프지? 배고파? 배고파 두부? 목욕하고 나서 배고파? 응? 배고파? 알았죠. 근데 조금만 이따 먹어야 돼. 지금 조금 일러. 왜 그래? 왜? 단호박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. 누구 해 말해봐 응? 응. <웃음> 음. 오이 말별하네